입니다. 오늘도 먹방으로 돌아왔어요 네, 먹방 꿈나무인 피아는 오늘도 피자에 도전합니다 오늘 먹을 피자는 어, 옥수수 피자입니다 어디서 만들었느냐 피자 알볼로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어, 옥수수 피자라 그런지 통옥수수가 들어간 게 바로 특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확성 때문에 이렇게 스티커도 하나 붙여주셨네요. 특히 이 피자의 특징으로는 통으로 옥수수가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논, GM... <놀람> <놀람> 논 GMO, 그래서 뭐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옥수수를 썼다는 것이 바로 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드라마, 하이에나. 하이에나에 나온 바로 그 피자. 피자 알볼로의 옥수수 피자입니다. 그럼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아! <웃음> 일단 피클부터 할게요. 똑같은 피클이 두 개라서 일단 하나는 놔두고 하나만 먼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ses> 피자주 세팅이 잘 안되네요 통 옥수수가 올라갔죠? 핫소스 동우는 핫소스랑 국내산 청양고추로 만든 핫소스라고 합니다. 오늘은 과연 이한 판을 오늘은 과연 이한 판을 다 조질 수 있을까요? 그래. 그래. 그렇서 oh, 피자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너무 욕심을 내서 입에 집어넣었다니, 저거 힘들네요. 중간에. <웃음> 촬영 세팅한다고 얘를 너무 오랜 시간 놔둬서 치즈가 딱 붙어버렸어요 그래도 존맛이 그냥 통으로 옥수수가 올라가 있는데, 또 옥수수가 있어요. 옥수수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완전 강추입니다. 그래서 뭔가 상큼한 맛이 느껴진다 해서 봤더니, 파인애플도 들어가 있네요. 아니네. 또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 피자 뒤꽁무니, 꽁무니. 오물, 이 피자 뒤쪽이 도우를 콜라에 찍어 먹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래서 시도해보려고요. 콜라랑 같이 먹는 기분이에요. 이번엔 피자에 핫소스를 뿌려서 먹어볼까요? 핫소스~~ 아주 맛이 좋습니다 오늘은 왠지 다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Thank you. 이 포크는 유치원때부터 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포크를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위에 왠지 귀여운 캐릭터가 달려있었던 것 같고 여기도 되게 귀여운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벗겨졌네? 먹어보겠습니다. <웃음> 특별히 맛이 싹 달라지고 그런 건 없네요. 매번 피자를 먹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세팅을 미리미리 하고 딱 배, 응? 피자가 배달 오는 그 순간 먹어서 치즈가 차악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웃음> 그러면 요 반판만 전자렌지 돌려볼까? 맞아 먹고 생각해 볼게요. 내일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거지만 이 손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 나도 모르게 항상 이 손은 이러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뭘 처지은 걸까? 이렇게 쓰여있는 대로 100% 국내선 오이로 만든 수제 피클이라 그런지 아삭아삭하고 음, 시중 판매되는 피클보다 살짝 두꺼운 감이 있어서 아삭아삭 씹히는 느낌이 참 좋아요. 그리고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피클 국물에 얘를 찍어 먹어도 굉장히 맛있답니다. 저 분명히 예전에는 막 피클, <웃음> 막 무, 이런 치킨 무 이런 거 와도 이런 국물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식자재 다 버리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먹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막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라, 밑서 고양이가 긁고 있는 소리에요 음, 슬슬 배가 불러오는데 치즈가 늘어나는 맛을 느끼기 위해서 얘를 전자레인지에 돌려볼까요 말까요? 에서 일어날 귀찮으니 안전석에서 먹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이반 조각도 핫소스를 뿌려서 먹어볼게요. 제째 핫소스. 먹을 때마다 이 통으로 있는 옥수수가 식감을 살려주고 있어요. 고양이가 또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자꾸 눈이 요리조리 갑니다. Yeah. <sighs> 언제나처럼 마의 반판 구간입니다. 왠지 <웃음> 오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자신감 확가줬는데 항상 늘 그렇듯 반을 먹으니까 약간 으로 마의 구간이 오는군요. 입 입가심으로 콜라를. 잠시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years later. 그럼 다시 먹어볼까요? 그전에 이 카메라가 30분이 되면 자꾸 꺼지기 때문에. 음, 한번 끊고 다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30분이 되면 거지는 카메라를 두고 큰일이 났습니다. 또 슬슬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한 판을 조칠 수 있을까? 나는 할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한 건데 그래도 이왕 마음먹은 거 마저 먹어볼게요!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가지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해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파인애플, 파인애플 맛도 나고, 음, 베이컨인가? 여기 고기 맛도 나고, 음, 요 무스. 요 무스는 고구마 무스 같아요. 그 무스의 맛이랑 활용 잠장으로 요 옥수수. 맛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음, 물리지도 않고 음, 지루할 틈이 없는 맛을 주고 있습니다. 독소스를 떨어뜨릴까봐 푹푹푹푹 먹게돼 <웃음> 말하자마자 또 떨어뜨렸죠 이것이 바로, 신기념 피자 찍먹. 통 클리어했고 다음 한통 분명히 점심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잘 들어갔지? 아까 <웃음> 따뜻리는 옥수수인가? 여러 조각을 먹은 것 같은데, 왜 아직 한 판이 안 끝났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요 옥수수 하나가 한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기가 여섯 개, 여섯 개에서 열두 개가 있었던 거죠. 보통 피자가 여덟 조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건 열두 조각에서 뭔가 더 많이 먹는 느낌이 나요. そうい 배가 불다. 이차 고비입니다. 배가 불러요. 그래서 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난 주작 없는 투명한 방송을 할 거니까. 여러분은 어떤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질문은 던졌지만 대답은 없다. 왜냐면 오늘은 그냥 녹화는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저번처럼 뭐 트위치 동시 방송이라도 했어야 주절주절 떠들게 생기는데 주절주절 떠들 수가 없네요 그래도 살면서 일단 가장 많은 피자를 먹었어요 지금 피자 좋아, 좋아 하긴 하는데, 한 판은 항상 다클리어못 했거든요. 요 정도면 정말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예? 응? 음, 저번에는, 응? 음, 한 반틈 먹고 남기고 그랬었는데. 혹시 라지 사이즈는, 어, 혼자서 도전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음, 정말로 대식바들이라면은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 있겠지만, 음.. 저는 보기보다 입이 짧기 때문에라고 하기에는 이미 한판 가까이를 먹었지만 아무튼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음. 피자 라지는 저에게 엄청나게 큰 도전이죠 <웃음> 무슨 말하는 거지, 가 <웃음> Few inches later. 잠시 쉬었으니 다시 한번 마저 먹어 아이, 먹을 수 있을까? 야 위장아 먹을 수 있니? 글쎄 잘모리겠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 말을 해봐 글쎄 <웃음> 위장아 어서 제대로 너의 진심을 말해봐 <웃음> 아니야 충분히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나는 위장아 힘을 내얍 에서 이만큼을 남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맛은 봐야 되지 않겠어? 나만 이렇게 먹을 수는 없잖아.라고 포장을 한번 해봅시다. <웃음> 아, 진짜 너무 배불러요. 정말 맛은 최고. 정말 옥수수랑 파인애플, 고구마 무스, 이 베이컨, 뭐 아몬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정말 최고로 맛있어요. 음 그리고 이게 도우도 약간 쫄깃쫄깃하고 피클도 수제인데다가 약간 아삭 아삭한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랑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논 GMO 이렇게 있는 거 맞나? 아무튼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건강한 옥수수를 사용한 피자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은근슬쩍 이렇게 먹방을 마무리해 볼게요 무리해서 먹는 것보다는 적당히 먹을 수 있는 만큼 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체를 치우고 소스도 치우고 이렇게 놔두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통에 갖다가 다시 옮길게요. 라겐락을 <웃음> 가져왔어요. 여기다가. 여기. 저리... 여기. 그리고 저 여기. 여기. 여게요렇게기여수 여기. 여수 보관을 해둘게요 그리고 나는 다 먹은 척을 하는거지, 이렇게 <웃음> 이렇게 페이크를 치는거지 <웃음> 과연 이번엔 성공? <웃음> 이렇게 해서 썸네일로 쓸거예요 완벽하지? <웃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대식가였다면 이라지를한번다 먹었을 거고 이게 라지가 아니라 레귤러 사이즈였다면 저는 이미 다 먹었을 겁니다 오수수 피자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하이에나 정금자 변호사님이 사주는 바로 그 맛입니다 <웃음> 그러면 오늘의 옥수수 피자, 피자알볼로의 옥수수 피자 먹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같이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엔 과연 피아가이 피자 한 판을 클리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옥수수 피자, 피자, 옥수수 피자, 피자, 피자! 피자. 면피바 피자바이라는 뜻.